<brand new 9 women> <led> 뭐야? p 야 i 야 t e d at me o 블랙워터.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블랙워터라는 포인트 앤 클릭 형식의 무료 인디 공포 게임입니다. 여기 보세요. <웃음> 뭐야? 사람이 아닌데? 에? 그럼 갔어. 시작부터 보스를 마주하는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이제 상호작용이 가능하면은 요렇게 마우스가 바뀌는군요. 그렇게 커집니다 들어왔어요 깨진 유리창으로 들어왔군요 이거 상호작용이 뜨기는 하는데 클릭해도 아무런 상호작용이 안되는 걸로 봐서는 어떤 아이템이 필요한가 봅니다 밖으로 다시 나갈 순 없고 왼쪽과 오른쪽 문이 있네요 아니 대뜸 근데 바닷속으로 들어와서 최종보스 만나고 배 안으로 들어왔어 너무 뜬금없는데? 하지만 대모니까 무료니까 저희는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오른쪽 방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돌아가죠. 왼쪽. 오. 계단이 있어요. 아, 이게 시야가 굉장히 어두워가지고. 근데 마우스로. 오, 깜짝이야. 뭐야. 돈 달라는 건가? 스트리머세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클릭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뭐, 뭐, 뭘 달라는 것 같은데. 지금 아이템이 없으니까 위로. 뭐야, 껌딱지가 붙어있어 아 금화군요 전력이 안들어오고 문이 안열립니다 뒤로 돌아가서 노잣돈을 줘봅시다 뭐지? 문지기였어 <웃음> 문을 열어주는데? 고맙다 어, 안으로 들어가니까 헉! 아까 봤던 최종버스 비슷하게 생긴 무언가가 있어요 팔을 얻었어요 팔을 뜯어냈어 자, 돌아갑시다 아마 이거 이 위쪽 여는 데 쓰일 것 같은데? 어! 그렇지 위로 올라가서 잠깐만 어? 뭐야 양쪽에 길이 있네? 돌아가 자 다시 올라갈게요 다시 올라가서 양쪽에 길이 없고 전진 그 다음에 왼쪽에 길이 있어요 왼쪽 먼저 가고 다시 왼쪽으로 가면? 뭐요 아무것도 없잖아 <웃음> 아 욕하지마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친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조카죠 조카들이 지금 초등학교 2,3학년인가 그럴텐데 제 유튜브 채널을 정말 좋아한답니다 진짜 열심히 본대요 저번에 인증샷도 찍어서 거실에 대무장만한 TV에서 제 방송을 틀고 보고 있는데 와... 긴장감이 장난 아니더라고 왜 내가 비속어를 좀 요즘에 썼거든 애들이 그런거 보고 배우면 안되는데 어야 이거 길이 좀 복잡하다 오른쪽 움직 어이 아, 길이 많이 꼬여있는데? 오 깜짝이야 뭐야 이거? 초록색 불을 얻었어요? <웃음> 뭐야 이게? 어? 뭐야 아니 첫번째로 돌아가 어 뭐야 올라갔더니 이거 누르면 이제 다이렉트로 여기로 와지는거예요 내가 길을 그냥 잘 찾은거야? 불을 얻었더니 뭐야, 여기 엔진실이었어? 배에 엔진실에 초록색 불을 넣었더니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전력이 들어오면서, 이건 선장의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어, 되게 기, 기, 기괴하다. 괜찮네, 게임. 어, 어, 전력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서, 아, 안구 스캔. 문이 열렸어요. <웃음> 뭐야, 그만 보아? 어? 뭐야, 모래였어! 어어어어어! 어? 나 죽인 거야? 설마 이러고 게임 끝이에요? 오잇. 설마 나도, 허어! 여기 있던 모든 애들이 다 그냥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이렇게 음... 개조되는 거고? 끝났네요. 간단하게 즐겨본 데모 버전의 포인트 앤 클릭 형식 공포 게임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다듬어가지고 스토리도 좀 덧붙이고 그랬으면은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엔진실이 약간 심장 비스무리하게 생겨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화정료 <놀람>